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오는 7월 28일 드디어 둠피스트가 본서버에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는 둠피스트의 코믹스가 업데이트되었는데 탈론의 내부 세력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 함께 살펴보시죠 이 코믹스는 오버워치 메인스토리의 외전격 스토리로 둠피스트가 감옥을 탈출한 이후 탈론의 정권을 다시 잡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코믹콘의 시작은 역시 탈론의 도움으로 감옥을 탈출한 둠피스트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 참고로 둠피스트는 한때 탈론의 리더격으로 활동했던 자로서 탈출하자마자 작전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듯 했는데요 바로 솜브라가 처음 출시했을 당시에 공개되었던 작전인 보이스카야를 생포하는 작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솜브라는 탈론의 모든 이들을 속인 뒤 카티와 볼스카야를 협박한 후 몰래 뒷거리를 했었는데 사실 이는 이미 탈론에게 감시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들은 지금까지 탈론이 행해왔던 작전들을 쭉 읊었는데요. 현재 왕의 길의 분위기는 위도우메이커의 암살로 인해서 옴니그 반란 때보다 더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태고 오버워치의 초창기 시네마틱에 등장하여 윈스턴을 제압하고 리퍼가 오버워치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고자 하였는데요. 비록 거의 다 끝날 즈음에 실패하였지만 그나마 뽑았던 데이터에서 몇 명의 명단을 지웠다고 하는데 이 다음에 둠피스트가 모리슨과 아밀리 그러니까 솔저 아나를 지웠냐고 물어보자 아직이라고 리퍼가 답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에 둠피스트가 예정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며 앞에서도 설명하듯이 아무도 잘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둠피스트는 막시밀리안과 대화를 해야겠다며 모나코로 이동하게 됩니다. 옷을 갈아입고 카지노 같은 곳으로 들어간 둠피스트는 막시밀리앙이라고 불리는 옴닉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왕의 길에서 몬다타를 암살한 것이 모두 탈론이 인간과 옴닉 사이의 전쟁을 부추기 기 위한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죠 또한 탈론 내부에서 둠피스트가 들어온 걸 탐탁치 않게 여기는 무리가 있다고 때문에 주자마자 둠피스트는 눈앞에 나타난 반대 무리들을 위도메이커와 함께 처리한 뒤 탈론의 멤버 중 비알리라는 권력을 잡고 있는 자가 보는 걸 확인하고 나서 둠피스트는 베네치아로 이동하게 되죠 여기서부터는 리퍼와 솜브라가 본격적으로 작전에 참여하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리퍼와 솜브라는 신스킨을 예고하는 듯한 독특한 분장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리퍼와 손브라의 활약으로 비알리의 부하들을 모두 처리한 뒤 둠피스트는 비알리와 대면하게 되는데 탈론은 더이상 예전의 그 탈론이 아니라 수익을 중지하는 집단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듣자 둠피스트는 비알리를 다리 밑으로 던져버리죠 이후 탈론의 주요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돌아가 둠피스트가 전쟁을 벌일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코믹스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탈론은 인간과 옴닉끼리의 전쟁 그러니까 옴닉사태 같은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하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옴닉과 인간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둠피스트를 보니 탈론의 모습은 돈이나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무언가 계속 불투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집단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탈론이 이루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또한 여러 곳에 보이는 신스킨의 냄새 정말 기대되는 스토리라인과 다음 이벤트 어서 빨리 나오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오다 <목소리> 정말 다시는 일어나선 안되는 끔찍한 일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아타리 쇼크와 더불어서 과거 아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00억을 달성한 괴물같은 한국의 IP인데요 이번에 이 리니지 IP를 이용한 게임인 리니지 M이 출시했다고 합니다